다시 깨끗한 자연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 소소전기차 넥소 치아가 민감하면 차음료를 마실 때 불편함을. 어. 대통령 선거 60일을 앞두고 표와 직결되는 생활 공약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골프장 바가지 요금을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하철 정액권으로 버스 환승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냉동 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 명에 대한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지도어지도 않은 새로운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건조 오징어 작업장에서 작업자들이 오징어를 발로 밟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바로 옆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마스크를 내린 채 작업하는 모습도 포함됐습니다. 식약처가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실제 F1 대회를 방불케하는 무인 자율주행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운전자 없이 최고 시속 265km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단 60일 남았습니다. 지지율이 하도 요동을 치면서 이번 대선 판세 후보자도 유권자도 아직은 모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박세권을 넘으려는 이재명, 또한번 반등을 노리는 윤석열, 그리고 바람을 탄 안철수. 새 후보의 운명을 먼저 전혜정 기자가 분석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A 넥스트 이어서 천일야사 베스트가 방송됩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A